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태연님 노래가 새로 나왔잖아요, 해피? 해피 노래가 나와, 나오고, 그 티저랑 뮤직비디오를 보고 되게 너무 색감 예쁘더라고요. 물론 태연님도 너무너무 예쁘고, 예뻐, 너무너무 예뻐서. 일단 그 태연님의 해피 컨셉으로 오늘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이 이 종이는 수채 종이거든요. 수채화 종인데 이거를 한번 활용해서 속지로 사용을 해볼게요. 스용지를 활용해서 다이로 꾸미기를 할거라서 펀칭할 곳을 체크를 해주고 펀칭을 하면은 훨씬 쉽지요 그리고 약간 이 비닐 재질이 필요하고 오늘은 물감 대신에 형광펜을 쓸거라서 하고 이 위에 물을 이렇게 조금 조금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이 위에 얘를 이렇게 찍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말려주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더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르르 방울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이 위에 꾹 누른 다음에 자, 자 이거 종이를 앞뒤로 잘 말려 주었고, 여기에 이제 그 해피티저에 나왔던 것 같은 꽃을 그려 주려고 해요. 약간 장미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줍니다 줄기도 거 같은 거는 더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약간 노란 꽃도 있으면 좋겠는데 노란색이 요거 아니면 이, 이걸로 써도 괜찮겠다 아 근데 잘안 보이네 이 친구가 자고 좀더 진한 노란색으로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슬쩍슬쩍 잡으면 약간 입체감이 생기니까. 아, 노란 꽃도 예뻐. 어, 노란 꽃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나 노란 꽃 너무 잘 그렸는데? 노란 꽃을 하나 추가하겠어. 왜냐면 너무 예쁘기 때문이지. 어, 노란 꽃을 하나 어디다 줄까요? 여 여기 정도? 여기? 하늘색으로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늘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깜찍하게 가사를 써주고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이는 느낌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러면 이 은색 펜으로 조만조만하게 이렇게 조만조만하게 반짝이를 그려주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왼쪽 페이지를 할 건데 왼쪽 페이지도 뮤직비디오에 봤던 대로 꾸며보고 싶어요 싶은데 일단 그 초록 초록초록한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물감을 쓴다 아니면 유성 색연필을 쓴다 아니면 마카를 쓴다 아니면 근데 이게 약간 파스텔톤이라서 저는 조금 더찐 초록을 원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새색을 다 해줍니다. 제가 다이어를꾸미기할때이 마카는 잘 사용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비춰서 잉크 비침이 굉장히 심해서 잘못 쓰겠더라고요. 아 색은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덧발을 덧칠? 해서 조금 찐추록 느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그, 여기다 흰색 꽃으로 해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가능은 할것 같은데, 아, 일단, 흰색 곳을 지금 어떻게 그리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아, 흰색 젤리로펜으로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뒤에, 어, 이, 이 지금 이 두꺼운, 이 두꺼운 수채화 종이도 얼마나 두꺼운지 느껴지시죠? 이 두꺼운 수채화 종이도 이거 다 비쳤어요. 뭐 이런 이유로 다이루 꾸미기한테 마카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예쁘고 좋지만 하고 이제 대충 가이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약간 이게 또 디테일을 살려줘야 되니까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 거냐면 이 안에 꽃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들도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진짜 정말 엄청 귀여워요 여러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엽죠? 어나 너무 잘했는데? 이 겉에 그꽃 같은 거를 그려줘야 되는데 Hmm. I got a naked set o f me. It's a deep hole where I bleed. Oh, can I see you l i t e You're like an ocean without land. Not a single grain of sand. I'm 아 너무 예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 꼭 해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결과물이 감탄스러운데? 오늘은 이렇게 태연 님의 새로운 노래 해피 컨셉으로. 만들어봤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다이어리 끼워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 잘 나온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웃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